안녕하세요 먹비리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어 손톱 한번 토핑젤을 제가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근데 엊그저께 저희 딸하고 저녁에 처음 한번 붙여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그 이틀 동안 이거 붙인 거예요. 이틀 동안 붙이고 저는 원래 일할 때 장갑 잘안 끼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제가 맨손으로 뭐, 뭐 걸레도 빨고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철만 되면 이 손톱이 어디만 딱 부딪혀도 제가 딱 부러지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손톱이 잘 약한가? 좀 건조한가?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철에 항상 네일을 좀 자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쉽게 집에서 어 모임 나가기 전에 예쁘게 손톱하고 가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붙여 보려고 해요. 한번 보세요. 어디 모임 나가실 때도 이렇게 쉽게 집에서 할수 있는 이렇게 토핑 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저는 한, 좀 조금 얌전한 거 붙여보고 싶어서 이걸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설명서도 다 들어있고요. 되게 쉽게. 설명서도 너무 쉽게 이렇게 만화가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전번에 제가 이 손톱을 이틀 전에 한 손톱을 한번 띄어 보고 여기다가 새로운 한번 이, 이걸 같이 붙여 볼게요 그때 한 손만 제가 여기는 안하고 요 손만 붙였었거든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그래서 되게 쉽더라고요 붙이기도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이거 붙여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띄고 이걸 한번 붙여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띄는 것도 되게 쉽네요 이걸로 목욕도 하고 설거지 걸레도 빨고 다 했는데 깨끗하네요. 요러, 요런 상태거든요. 오 여기 다 이런 게 들어있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손톱보다. 이 손톱보다 이 사이즈가 크면 옆으로 나오니까 금방 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손톱 사이즈보다 조금 아주 살짝 작게, 그러니까 살이 닿지 않게, 살이 닿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이제 여기서 골라가지고 붙여야 될것 같아요. 저는 조금 손톱이 좀 약간 큰가? 약간 좀 넓은 편인가요? 그래서 이쁘네요 색깔. 음, 색깔 되게 이쁘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밀어주시지. 살짝 손톱보다 조금 작은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래 이렇게 제가 요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걸로 아마 이쪽에다 요렇게 해서 가운데 떨어지면 요렇게 요걸 살짝 잡아다녀서 여기를 둥그럽게 요렇게 그럼 똑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해서 똑 잡아다닌 다음에 요렇게 한번 요렇게 똑 떨어지네요 예쁘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요걸로 이렇게 어머 괜찮네 이쁘네 이제 마무리는 조금 요것도 맨 처음에요 요렇게 제가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제일 긴 손톱부터 먼저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90도 직각 수직으로 수직으로 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쪽 요렇게 잡아다녀서 요쪽 잡아다녀서 여기 긁고 또 이쪽 잡아다녀서, 이렇게 긁고, 이렇게. 이렇게 떡 떨어지네요. 어,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떡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손톱에, 손톱 갖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 남은 부분은, 이렇게 하듯이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손톱에는 이 파란색이 더난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훨씬 저제 손에는 이쁜 것, 제 눈에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토핑젤을 붙여봤어요. 이거는 약간 좀 여름에 더 어울리는 듯한 토핑젤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쉽고 잘 붙여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서 어, 어, 싫으면 다시 떼면 되죠. 저기 뭐 여러 가지 색깔 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좀 얌전한 풍, 얌전하게 어떻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리,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보여드릴까? <웃음>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먹구리 엄마였습니다.